오늘은 충주 하룩동굴 체험을 왔습니다 광산의 흔적을 힐링과 체험의 동굴로 재탄생한 하룩동굴은 백색모함이 밝고요 은은한 느낌을 주며 연중 언제나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요즘 같은 시기에요 연인 가족과 함께 꼭 다녀올 만한 힐링의 공간입니다 입구에 들여서자마자요 와인 식초 발고 장이 있네요 아이고 아구가 아, 물겠는데 이거 <웃음>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높고 어, 정말 큽니다 화석 최고의 광경을 사진을 찍어서 지금 표시해놨네요 소두를 아, 이해가지고 탈색을 너무 많아 보겠습니다 와인을 다 마시고 비벼 너무 많았네 네, 예, 이번 코스 건강 테라피실입니다. 동물에서는요. 우리 몸에 유용한 원재계에서 많이 나온다는 건. 여자분들한테 <웃음> 독했네. 오늘 가끔 엄청 수치되네 천연 황토석이란 천연의 황토가 잘 상태에 있어 수만 년 동안 퇴적과 압력작용을 거도하면서 돌과 같이 단단해 굳어진 성토흙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대로 표시만 따라가면 헤맬일일은 없을 것 같네요. 건양기는 무거운 광물을 위로 운반하기 위한 설비로 원터형 몸체에 줄을 감아 도래를 르 이용해 광물을 끌어올리는 기계라고 하네요. 아 최위를 금지시켜놨는데 어마어마하 엄마 엄마 큽니다. 건물 네. 공연장도 있는데 청정 네. 연못에 왔습니다. 네. 아 이거 위에 등도 멋지게 지금 설치해놨네. 먹을 c o o k 가어마어마합니다 이곳은요 진 어머, 상당히 많이 나왔나 봐요 진형을 많이 해놨습니다. 지하에도 둘레길이 있습니다. 공기 <웃음> 숙성 최고급 소주라는데요. 지금 요새 까치들이 또 전기절에 줄줄들않는 모양을 좀 형상화시켜요. 돌고 크기가 요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진짜 지하 둘레길이 진짜 나올 만 하겠네요. 이곳은 또 와인 저장고인데요. 샘도할수 있고요. 구입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. 갔네요. 조명이 또 아주 한번 갑니다. 아주. 아, 이것은요, 네, 와사비, 우리말로 고추냉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. 그 양도 어마어마합니다. 또 더운 걸 보트장인데요. 직접 체험할 수도 있거든요. 이 저장을 보시고, 이제 출구 쪽으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. 이제 광산 체험하는 걸 직접 체험할 수할 수가 있다네요. 이게. 집에 해야 되니다 머리에 혹시 깊은 사람들은 머리 조심을 그러니까. 게 깨끗해요. <웃음> 이곳세박쥐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요. 절대 깨우지 말아합니다. 우아. 뿅뿅뿅뿅 뿅. 진짜 머릿속에 우려지되겠긴곳이에 17번 동물 조형물이라는데요?